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제가 운영하는 해물탕집은 거의 70%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술집 쪽은 그래도 좀덜 빠졌어요 한 30% 정도 타격받는 거는 정말 큽니다 사실 논현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가 워낙 비싸요 워낙 비싼 동네이다 보니까 매출에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 은한 달, 두달 정도만 돼도 억 단위로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한몇 달만 더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은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겠는데 영세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되고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돼요 장사를 할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는 양해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지시키고 쉰다고 하더라도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건물주들도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깎아주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또안낼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월세를 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지금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좀 자정하자 했는데 댓글이 아니라 다를까 방송 찍은 거 후회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댓글 남기신 분도 있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국가적인 전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협력하고 더 도움되게끔 서로 응원하면서 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핑계 삼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적인 재난인데 이거는 서로 도와가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화이팅 하면서 할수 있게끔 서로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희 PD가 갔다 온 부천 구독자 편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촬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총 구독자가 질문한 게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맞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컨셉이 바뀌지 않고 아니면 매뉴얼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는 바꾼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꿔봤자 돈만 들 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업종을 변경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유지하기도 점점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 댓글 중에 핵심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분범성님이 젊은 층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본인 가게에 그만큼 매력이 없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핵심입니다 범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가게에 매력이 없다 가게에 포인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완전 핵심입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또 질문하신 게 마케팅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은 마케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층들이 오지 않는 가게면 은 그만큼 매력이 없고 컨셉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해도 마케팅을 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 댓글 중에 한 분이 이즈리엄마손파님 <웃음> 그, 그 굉장히 이름이 독특하신데 <웃음> 이즈리엄마손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사단이 옆에 있다고 하는데 다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17사단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즈리엄마손파님 아, 이름이 되게 독특하셔서 <웃음> 이름이 되게 독특해져서 제가 기억이 나네요. 젊은 친구들이 올수 있는, 군대 이제 가 들어간 분들은 굉장히 젊은 층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올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 부천 구독자님은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안 바꾸고 할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최소한 컨셉 자체가 아닙니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싸다고 손님들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가격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대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먼저 찾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아까 범상님이 말씀하신 부분 가게에 젊은 친구들이 올수 있는 매력 그런 독특함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는 다른 곳에는 없는 컨셉 이런 부분을 찾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부천 구독자님 쪽은 제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따로 제가 가서 전반적인 거를 체크를 한번 해드리고 앞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따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부천 구독자님이 얼굴 출연을 안 하시기로 하셨는데 얼굴 출연을 승낙을 해주셔서 제가 또 고마운 부분도 있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가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 부천구독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위 카메라 감독이 각도를 올려주네요 <웃음>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웃음> 세팅을 각도를 올려서 저를 잡네요 혹시 그전 영상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